기원이 있으니까 음. 또 이렇게 찾아주신 거 잖아요 어. 못 모르고 왔었는 때는. 그때. 네. 이번에좀 신뢰가 있고 신뢰가 알고서 거. 와서 뭔지 네. 몰라서 네. 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알면 알수록 응, 응. 그래서 알고 받으니까 어, 더 건강해진 느낌? 더 건강해진 에, 느낌? 에, 다른 타지에 온 느낌? 타지에 온 느낌? 에, 에, 여행 온거 을을 뜨고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사랑받는 에이, 느낌이에요 좀 달라요 테라피. 로미롬미 네. 테라피의 정신을 기반으로 음악을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테라피이기 때문에 음. 로미롬미 기본 정신은 이제 사랑이 손길이에요 로미롬미 테라피 사실 네, 제대로 들으시면서 <웃음> 네. 음악에 맞춰서 제가 파동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키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음. 네, 되게 시원하고 스트레칭이 근데 그런 막 타이 마사지의 그런 음. 스트레칭하고 달라요. 음. 어떤가요? 다르죠? 어, 좀더 그니까 음. 어, 직관적이다 뭐야 되나? 음.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짜여진 다 이런 걸로 되어진다고 하면 음. 음. 어, 여기 뭐지? 뭐, 뭐가 있는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 뭔가 물르듯이 간다. 흐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물을 드시 네. 거예요. 어, 정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네. 이건 이런 단순뭐 마사지 뭐, 그런 거랑은 달라요. 음, 그냥 정신적으로. 음.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정의 보면은 네. 신체적, 정신적, 명적으로 안정돼야지 이제 네. 진짜 건강. 건강이고 신체적. 네네. 정신적, 영적으로 안정돼. 아, 네, 내가 건강한 상태다. 네. 근데. 음이로이? 이거는 다 이제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두 가지를. 이게 그냥 스트레칭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랑받는 느낌이잖아요. 음. 네. 뭔가 채워졌다? 응, 음, 채워 네. 오늘도 이제 충만하게 채워다 채웠...